자, 아이고 반갑습니다. 이번에 이제 짐보스 사대천사 어, 사리엘 오, 짐보스 시국 상당히 어려워요. 어, 좀 어려운 편이고 어, 지금 현재 제가 30위인데 어, 10위권에 있다가 지금 계속 밀려나고 있는 중입니다. <웃음> 어쨌든, 저도 아직 많이 뛰어보지는 않았고, 어, 오늘 고득점 할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들? 그런 것들 좀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리는 어차피 상위 5%만 하면 되잖아요? 상위 5%만 하면 되는데, 사실 너무 부담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상위 10%도 보상 괜찮아요. 지금 보면은. 상위 15% 안에만 들어도 코스튬 헤어도 받고, 아, 그 정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나 그러나 점수를 더 내려면 무엇이 포인트인가 그걸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판을 보면서 어좀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이죠 어 우리 각킹이 참 중요한 배경이서 각킹이 중요하고 각킹이 이성 보호막 정도를 유지하도록. 이성기 이상 정도 써가지고 보호막을 좀 유지하는 것이 어, 좋겠다. 이렇게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던져보고 보호막 이성 정도를 꾸준히 가져가면 좀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어, 비델리 스킬, 1스킬은 1 1패에 좀 쓰자. 어, 2패에는 이제 걔가 타겟팅이 안될수 있어가지고 2패에는 좀 이번 스킬 차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하면 좋겠고. 자, 이게 아픕니다. 꽤 아파서 보막이 2성 정도는 돼야 그래 할구로 지킬 수 있지 않나. 할구가 막 죽고 이래요. 자, 이번에도 보자. 되도록이면 카드 합쳐지지 않게. 자, 이렇게 2성 두장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어, 팬은좀잘뜬 편이고, 지금. 아, 자, 절망한테 브레이크가 있죠. 20% 브레이크가 있어서 아무리 세게 때려도, 삼성 때리도 어차피 두칸깎게요두 칸. 두 칸밖에 안 깎입니다. 예. 삼성이나이성이나 매한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, 아, 어, 꾸준히 이성 정도 쓰는 게 제일 좋겠죠 봐, 반격 잡았다. 반격 잡았을 때, 어, 킬각이 나오면 때리지고요 킬각이 안 나오면 안 때리는 게 좋겠습니다. 괜히 때렸다가 풀피야 된다, 저거. 지금 피가 세 칸이잖아. 세 칸이면 아무리 세게 때려도 킬각이 안 나오죠. 그러면 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. 괜히 때렸다가, 에, 풀피 쇠가 됐었이 저거. 자. 자 카드 이동조차도 안한 이유는 필살기가 안 만들어지는 게 좋아요. 예, 왜그렇겠노 우리 점수 더 내려고 필살기를 안 쓰고 클리어하겠다 그 약속을 하고 왔거든. 그러다 보니까 필살기가 만들어지면 그 패를부터 못 받아보겠죠. 그래서 필살기 안 만들기 좋습니다. 어자공어음 이렇게 1인기를 좀 털어버릴게요. 아마 2 0씩 나올 것 같아요, 여기. 어차피 2 0만 바뀌면 되거든. 그 이상 쎄봤자. 세게 들어가지도 않아. 팝팝팝팝. 오케이, 20%. 와, 이거저 딸피 때문에 살거든? 저거 딱 깔끔하게 딱터지고 쓰면 좋을 뻔했어요. 그렇게 되는 판도 있거나 하다 보면은. 좀더 좀 빨리 이패로 얻어가면 좋겠죠? 저자세이 지금 반격 잡았지만 이번엔 킬각이 나왔죠? 죽이 뿜니다 자, 그리고 뭐, 1, 1인기들 좀버리뿌면서 쓰레기 좀 버리면서 킬 따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지금 이제 궁을 하나 받았는데, 저궁 자리가 괜히 패를 한장못 받아보는 자리가 됐으니까, 어, 피델리꺼 궁도 받아줬고, 할고거를 차례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한. 그래야 패를 좀 많이 받아보니까. 잘생겼어, 임마. 이번에 예 이쁘게 잘했더라고. 필상기막 쓰고 싶겠지만 손이 근질근질하겠지만 절대 쓰면 안 된다 아마 일단 은신이라서 타겟이 타깃, 안 되기 때문에 어 1인기를 우리 1패 때 쓰는 게 좋았고요 자 랭업 하나 올리고 자삼성기인데삼성기나 어, 2성기나 똑같아요 어차피 두칸 밖에 안 깎여 가자. 설레이는 딜이 나올 것 같겠지만 이렇게 딱 두칸에서 브레이크 걸린다 딜이 혹시 100만 가까이 쳐집니다자 발리오 라이트 두칸 깝니다 이거 두칸 까요? 두 칸만 까면 된다. 그럼 니한력할는 네 죽긴 했다. 이렇게 보고. 자, 이거 보막 탄탄하게 안쳐놓으면 진짜 아프거든요. 죽을 수 있어요, 이거. 태풍이야, 이거. 보막을 탄탄히 쳐놔야 되고. 7턴째네. 아, 아니, 잠깐만요. 아. 이거 미안합니다. 아. 이거 킬각이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는데. 죽나? 빛나? 아이고야 망했네. 자 여기서 또 교훈을 드리는 거예요. <웃음> 마지막 일격은 킹 해야 된다. 피니씨는 요정족이 마무리해야 점수 더 맞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실수했고 어쨌든 아요 정도 점수 나왔구나. 좀 망했고요. 좀 <웃음> 아 이거 요정족 마지막 지수. 이거를 예, 실수했습니다. 미안한 거 여러분들한테 참고하셔가지고 자기가 돌수 있는 정도에서. 최대한 더 점수를 뽑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요거 이제 약속은 이렇게 세개를 했고요. 여기 점수도 잘나오더라 이렇게 세개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필살기를 못 쓰는 게좀 답답하지만 20번 챙긴다는 거. 그리고 짐버스 살이 챌린지 포인트. 챌린지 포인트가 굉장히 소중한 거라서 와, 좀 역겹지만 챌린지를 좀돌아야된다 예뻐졌구나.